버섯 넣고 문어도 넣고 문어 포고버섯하고 문어하고 조림할거야 근데, 음, 근데 이거 문어는 한번 딱 씻혀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 연하고 너무 말른거는 뻣뻣하니까 포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사온거예요 이거? 아니 친구가 줬어 이건 이제 이건 비율이 필요없어 소금도 넣어주고 말린거는 말린거는 이게 물에 불렸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말린거 아니니까 맑거니까좀 아, 소독도 시킬 겸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가지고 쫄을 거야 한1분 정도만, 응? 어? 일분 음. 정도만 데쳐가지고 찬물로. 1분 됐어? 응. 어. 내 생각 1분 되면 된 거야. 그지? 응. 이게 좀 도톰하게 썰어야 돼. 이렇이 너무 이게 이제 표고버섯은 익으면 미끈거리잖아. 음. 좀 도톰하게. 장조림한다고? 조림 그냥 조림. 그냥 조림? 응. 음. 좀 도톰하게 해야지 식감이 있거든. 간장, 이게 절인 간장이야. 샘표? 저... 볶음료, 볶음용 이거는 굴소스 맛술. 물엿은 하나만 해. 왜냐면, 펄고소도 그렇고, 무너도 좀 단맛이 자체에서 나니까 이게 마늘 이거는 멸치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다리 물이야 이거 100ml 음. 들기름하고 포도씨유하고 반바석 커서 음, 버섯 넣고 누구도 넣고 누구도 로고누구면은 중불로 중불로 누리는 거야. 누들어가고 누구도 일단 어림용은 이게 국물이 약간 음. 있는 게 좋아 끝났나? 응 끝났어 이제 마지막에 이거 빨간 고추 좀 넣고 응? 파도 좀 넣고 됐고 후추 좀 쳐주고 후추 그 다음에 참기름 먹어봐 먹어봅시다 문어를 응? 먹어야지 문어 먹어 같이 먹어야 되나? 문어 야 문어인지 표고버섯인지 잘 모르겠지 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네 음. 이게 설에 밑반찬 음. 표고버섯 음 어떠신가요? 음 맛있네 이거 맛있신가요? 음 쫄깃쫄깃 물어도 쫄깃쫄깃 포고버섯다 이거 포고버섯 이거 포고버섯 술안주다 이거 음 강도 딱 맞다 음. 음 맛있다 아표고버섯은 되게 부드럽고 음 문어가딱 쫄깃하니까 딱 좋네. 음. 퍼고것은 부드럽고? 음. 같이 씹히니까. 이게 손님상에 손님상에 손님 선임 왔을 때 해도 되, 좋겠다. 응. 음. 아주 좋은데 이거. 자, 아, 됐어. 뿅! 하고 됐네. 뿅, 뿅, 뿅! 깨 보여서라 깨를 또 뿌려. <웃음> 내별명이깨 보여서야? 깨를 야 동, 동, 동의보감에도 나있어. 와 수험생들한테 깨 강정 깨를 많이 먹이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깨를 비싸서 못 먹어서 그렇지, 많이 먹으면 좋은 거야. 음, 설 밑반찬 이렇게 그 표고버섯 문어조림을 했어. 라잉 <웃음> 감사해요. 끝.